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로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거, 그동안에 경험했던 거, 그동안에 우리가 기대를 모았던 거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전개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메인 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5월 26일 날 저 지리산 대성사에서 천자를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천부경의 모든 부분은 모든 부분은 이 천부경 6경회로부터 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자 그동안에는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지금 공부를 해왔어요. 그치? 자, 소리 사주를 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수월이 성명학에 의해서 그 다음에 수월이 어, 타로 카드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명상센터에 의해서 자 이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이 과정을 어,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꽃을 피우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생활에 행복을 찾고 내가 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부터는 이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이 천부경 육경회를 5월 6월 5월 26일날 천재가 끝나는 시점부터 이제 출발을 하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출발하는 데는 우리가 마스터 플랜이 없으면 안 되고. 우리가 계획적으로 진행하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것은, 어, 앞으로 이 천북에 관심을 가지는 분부터 모든 분야에 걸쳐갖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실, 참여하실 분들은 각 분야에 나는 그 각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이 사회는 그래 녹록지 않는 사이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갖고 참여하고 그래서 이것을 전개하는 목표를 정하는 이 시즌까지는 제가 할 거예요. 자그 뒤부터는 이 육경회에서 이 자율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예요. 내가 아무리 이것을 좋은 것을 많이 개발했고. 아무리 이렇게 학문적으로 위력을 떨치고 응? 이렇게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혼자서 무슨 일을 전개하겠나 그지? 그동안에는 이제 완벽하게 에, 모든 준비가 모든 준비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 그래서 5월 26일 날대선사에서 천재를 지내고 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먼저 진행되는 것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먼저 어,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 천부경 육경에는 이제 절대로 정치에 개입을 하지 말자 모든 나라에는 정치에 이것이 개입되는 그 조직이라든지 그거는 결국에는 아무런 탑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정치으로안해하고그한 사람을 우리가 불을 축적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사고는 이육경에서는좀 버렸으면 좋겠다 제가 육경갖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고 있는 것들을 육경회로 다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육경회를 그래서 그육경의 속에서 이 핵심 요원들이 이 자체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이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천복육경회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개되고, 아이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하나씩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조직은 절대로 정교, 그 정치에서, 정치에서는 개입하지 말자. 우리는 순수하게, 순수하게 남인들 봉사하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내가 수행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일만하자이 하늘에서 준 뜻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주고 누구 청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주고 누구의 개인을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고 무슨 하나의 종단을 위해서 만들고 이런 생각에서는 다버리보고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모든 것이 자기의 권리고 자기의 능력이고 이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육깅이가 진행되게 되게 되면 여기서는 본격적인 사업도 진행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천부경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수 있는 기관이 지금 다 만들어져 있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러면 이육경이라는 것은 음, 음, 뭐랄까 인맥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이보적수리사주와 천벽경 육의 비밀, 그 다음에 브레인 미션 어, 명상법과 관련되어 있는 인맥이 우리는 육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아갈 길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수행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런 측면에서만 우리 진행하자. 그러면 그 밑에 가게 되면 이제는 사업적으로 여러분들이 먹고 살수 있는 먹을거리가 각 지역에서 우리는 각 분야에서 이거 회사가 아마 출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들은 각 분야에 나눠서 능력 있는 사람은 사업으로 전개를 해 나가면서 이 육경회를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관점에서 지금부터 육경회를 우리는 풀어 가는 거예요 자 육경회가 만들어지기까지 여러분들은 많은 자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육경회를 이렇게 하자고 한 이유는 5월 26일부터 육경회를 하자는 것은 내가 많은 부분을 육경회에 내놓겠다는 거 아니겠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육경회 회원으로서 그 사업을 가져가는 이제 육경회 회원이 아니라면 이 사업권을 자기가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아무리 뛰어나다서도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육경회를 이제 차근차근히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뭐든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어, 상세한 내용은 하고 어, 좀 이따 다음 시간에 하고 지금 육경회가 어떤 컨트롤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육경회 육경회 회원의 우리는 자격요건이다. 자 첫번째 첫번째 우리 뭐랬어요? 정치에서 개입하지 말라 정치에 우리는 무조건 손을 떼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 역사상, 인류 역사상, 종교가 정치에 개입되는 순간부터는 거기는 전부 다 어떻게? 나라가 망했던, 사람들이 망했던, 참다그 올바른 조직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정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육경의 회원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나? 이 정신 상태가 똑바로 해야 되겠지. 자기 자신을 똑바로게 하지 못한 봉사는 그거는 좀더 거짓말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스스로,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어? 품행으로 이렇게 자기를 우리는 만들어 놓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뭘까요? 자기가 이제 수행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또뭐 종교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수행의 길은 내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나게 되면 나는 이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 저번에 그랬죠 먼저 인도하는 사람이랬잖아요 인도 그치? 기도를 열심히 해갖고 다음에 따라오는 사람들 지도하고 이 지도 잘하는 거다 수행이란 수행이라는 것은 지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도자의 길을. 그래서 내가 넘민데 도와주는 이 지도 그룹을 이제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수행을 하다 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 와 있는 우리는 브레 미션. 브레 미션 명상 그룹을 이건 인맥이니까, 인맥이기 때문에 이게서 직접적으로 이제 사건을 가져가는 사람은 별개의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자기가 직접 가져갈 사람도 있겠지만 이 명상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우리는 음, 종교 그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포교 그룹을 만드는 거야. 다 우리는 어떤 종단이든 어떤 종교든 다 좋다는 거다. 그냥 우리가 올바르게 올바른 것만 가져가면. 종교에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치? 그래서 그 우리는 일단 우리는 포교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뛰어난 그룹이다 이것이 바로 수련사 그룹이라는 거다 자 우리는 총이 정치에 가입 안한다 했지만 총 그러면 우리는 이 다섯, 다섯 개 분야를 우리는 진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육경회가 이 다섯개 그룹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각 분야별로 우리 해야 될 분야가 있다 크게 나누면 첫번째 그룹이 우리는 무슨 그룹? 응? 첫번째 그룹은 육경회 회원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육경회원이 되는 거예요 육경회원이라는 것은 자주 여기서 사업을 하던 돈을 버던 취업을 하던 일자리를 만드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로지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육경 그룹과 관련돼 갖고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육경 그룹과 관련돼 갖고 우리는 어떻게 해? 이 그룹에 대해서 이뭐돈 많은 그룹이 아니라 인맥 그룹이에요 자 여기서 내가 사일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던 이가 관련돼 갖고 내가 직장을 얻던. 이게와 관련돼갖고 내가 선생님을 하든, 이와 관련돼갖고 내가 사업을 추진하든, 이, 이 분야는 우리는 오로지 육경협온인데만 이제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육경해를 우리는 앞으로 미래의 한국의 머리거리예요이 육, 천북의 육경회가 나중에 보십시오. 한2 30년 뒤에는 한국의 최고의 머리거리가 아마 이거일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육경 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경 일반 일반 우리는 일반 육경의 회원들이 우리는 자, 음, 일단 제초의 가장 근본적인 거겠죠. 일반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부가적으로 있는 것이 어떤 기도를 좋아하지만은 여기는 기도라든지 우리는 일반 육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수행을 한다든지 이런 기초 과정들을 모두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는 진행을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일단 기도와, 기도와 수행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그룹이라 하자, 인 그지 일단 자두 번째 우리는 이런 명상센터든 수행지도하는 보고사든 이런 것들이 한 단계 높은 걸 이것은 일반적으로 내가 이런 길을 가지 않고 내만 어떻게 올바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육경대학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육경대학이라는 것은 나는 보고사의 길을 가던 내가 명상센터의 명상센터의 지도자의 길을 가던 상담센터의 우리는 그것을 가던 이 모든 분야를 걸쳐서 이제 갈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 체계적인 교육을 우리는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자, 사 번째. 자, 그다음에 우리는 이 명상은이 명상은 우리는 다른 거는 이 공부만 해갖고도 되지만은 이 명상은 이 공부만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지? 자,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이 명상원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올바른 종교라고 가게 되게 되면 여기에 우리는 보교그룹, 수준사그룹에서 우리가 대승사를 중심으로 해서 보교원이든 이 종단이 되든 어떤 방법으로 종교적인 종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스포트할 수 있는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치? 그렇게 선임 교육이라든지 보교사 교육이라든지 무당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크게 이네 가지 그룹으로 우리는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일부분들은 이 분야로 나가려고 하는 준비하는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네 개의 그룹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육경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것만 기도만 하고 앉아있고 종교를 가고 봉사만 해 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내가 묵고 살아야 된다 묵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묵고 살라면 여러분들은 뭘 갖고 묵고 살아야 되겠나 돈을 벌어야되거든자 그러면 육경회에서 육경회에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거기서 자리를 잡던, 육경해 사건을 가지고 가서 자리를 잡던, 육경해 지부와 지혜를 운영하면서 가지고 가던, 그거는 자기 역량에 의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경해가 정상적으로 출발하는 그 시점에는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손을 떼라고 그래요. 그때 되게 되면, 정상적으로 출발하게 되면, 여기는 교육할 사람도 생기고, 수련시킬 사람도 생기고, 어떻게 되면, 절도 만들어, 절도 있으니까, 절도 만들어지고, 교회도 만들어질 것이고, 어, 교육은또 만들고, 명상센터 다 만들어져 있을 거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 내가 여기서 정착해야 건안 되니까, 그 단계까지만 가면 자율적으로 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어디로 개척해야 되겠나? 나는 저 멀리 좀 가야 된다. 바빠서. 그래서 그것이 빠른 시간에 진행되게 되면 어, 좋겠고 그 다음 에이 사업을 맡아 갖고 어? 아, 정말로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도 우리는 초빙을 해올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초빙을 해 오기도 하고 또 지방에서 자기가 사업적으로 접근할 사람들은 거기서 사업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먹고 살수 있는 기반 도 만들고 사회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자리도 만들고, 응? 자,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우리는, <웃음> 자, 지금까지 우리가 수리사주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자, 지금 상담 가지고는, 상담만 가지고는 그다지 큰 효과가 없어요. 상담만 가지고, 그거는 기초상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이 포폴스라는 포폴스 사업을 이 예, 육경의 회원들인데 이 포펄스 사업을 하나씩 떼는겨줘 샘플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반드시 시간이 없어갖고 임? 포펄스 사업을 떼는겨주겠다는 거다 여기는 우리 프랜차이즈니까 그지? 여기는 포펄스 우리 커피숍도 있을 것이고 포펄스 타로 캐슬도 있을 것이고 또 포펄스 어떻게? 음? 커피숍도 있을 것이고 포펄스 상담집도 있을 것이고 포펄스 교육원도 있을 것이다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심리학과 우리가 이 생활과 관련돼 갖고 이 포폴스 사업을 떠는 거는 나중에 상세하게 또 설명할게요. 자, 이+ 것이 우리는 커피숍도 있고 상담실도 있고 우리가 교육센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등등이 많이 있을 거다. 그치? 여기는 나중에 자격증을 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생길 거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뭐 모든 시스템부터 시작해 갖고 우리가 테스트를 했고 모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만 되게 되면. 음 되겠지. 그래 되겠고 내가 이거 한게 위해서 어? 돈벌어쫓아간다 해갖고 돈이 벌어지겠나 그지? 돈은 버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지? 만드는 사람과 돈 버는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어? 돈 버는 사람인데 얻어먹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우리는 일단 증계를 하게 될 거. 두 번째 이퍼플 사업이 증계가 되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커피숍부터 다들 어 있다 그지? 우리는 상당 커피숍이다 일반 우리가 이런 커피숍이 아니라 우리는 이 수리사주와 수리심리학과 이 학문적인 접근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전개가 될수 있을까요 아마 쉽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자그 다음 저는 우리는 육경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경회는 일종의 우리는 포교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아마 교회가 되든 그룹이 되든 일반적으로 자기가 이런 것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은 각 지역에서 우리는 지혜 육경의 지혜를 운영하는 거예요. 지혜를 운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시스템들이 워낙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해야지 시스템이 워낙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부터 시작해가지고 생방송으로 이것을 우리가 다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일종의 포교원이라든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포교원이라든지내 정규직으로 상담실 정규직 상담실 네 그지 자 일반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이런 상담실인데 이것을 위하게 되면 여러분들 은 어? 일자리도 창출이 전국에 많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치 다 여기는 우리 수익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육경에서 다 창출을 시켜줄 것이다 같아. 자, 이제 세, 세 번째. 세 번째 우리는 이 명상 센터다. 자, 이 우리가 이제 지역 지역 명상 센터다. 자, 지역 명상 센터는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 지역 명상 센터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는 멘토링 간요 자, 명상 센터에서는 우리가 멘토링 센터를 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 우리가 정식적으로 이렇게 명상과 그러니까 종교적인 명상을 떠나서 종교적인 명상은 종교적인 명상은 이 보교원이 되던 명상 센터가 되는데 여기서 하는 것이고 이 명상 센터에서는 우리는 청소년들의 진로 상담, 성격 힐링, 심리 치료 어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부모와 함께하는 명상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우리는 종교적인 영상 그렇게 여기 여기 가 가지고 여기 가 가지고 뭐 내가 무당이니까 무당 기도를 하겠다 이런 건 없어요. 여기는 학습지도, 학습필링 학생들이 공부를 할수 있는 거, 그다음에 성격을 할수 있는 거, 그다음에 심리적인 갈등을 유발했을 때 심리 치료를 할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완전히 확신. 그래서 나중에 최종 그것은 힐링 레포터를 사업을, 우리 샘플이 나와 있잖아요. 그치?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힐링 레포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를 해나갈 것이죠. 여기서. 그러면 이거는 이 포교원하고 다르다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상해갖고 내가 막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고 마음의 안락을 하기 위해서는 이포교원을로 지혜로 가고, 이 명상센터, 이 명상센터에는 애기들의 심리치료, 심리교정, 성격교정, 진로상담, 그 다음에 부모와 함께하는 이 멘토링 사업 부분을 이 명상센터에서 할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 대단한 부분이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네 번째는 우리는 여러분들이 육경대학이에요. 자,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육경대학을 중심으로 해갖고 우리가 풀어가니다 지금은 인터넷 상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 발판이 구축되게 되게 되면 분명히 학교에서 이 가정을 몽땅 다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나올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추축을 하고 지혜에서이 가정을 운영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뭐든지 알겠죠? 자, 정규 가정은 학교에 우리가, 어, 이 규모가 지금 사황에서는좀 곤란했지. 반발세 등이 많으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것을 하게 되는 대학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 자, 놓게 되게, 되게 되게 되면 여기에서는 각 가정별로 정규 교육을 시키고. 만약에 그러면 이 가정에는 누가, 누가 가야 되겠어? 자, 여기서 우리 보교원 어, 원장이 되든, 보교 강사가 되든, 명상센터의 강사가 되든, 이런 사람들이 그, 가정을 이수를 어? 교육을 시키내야 되겠죠 이제 정식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내 젊은 사람들 옛날에 많이 했다잉 젊은 사람들 똑바로 해갖고 자기 자기 욕구만 갖추고 내 열심히 이야기하게 되면 교사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내가 무척 이야기했는데 아한다 그러나 이것이 본기적으로 진행되잖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경 대학에는 인터넷을 하는 거예요 저기 지역에서자 지역에서 인터넷 강좌를 하면서 그래서, 육경대학을, 응, 1차 기초적인 육경대학을 거치야만이, 거기에 우리가 전문가정에서. 그러면, 이 육경대학을 거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부터 강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우리가 어떻게, 이 거대한 학문을 풀어나가는데, 기초적인 지식도 없어갖고, 막 역학 배우는데갖고, 돈 주고, 돈몇분 주고, 그급여갖고또 가서, 뭐, 상담하고, 막뭐 이렇게 하는 그런 체계로서는, 이전육경회서에서는 이제 서서히 무너지는 거다잉 단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교육을 해야 되네맞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가르치는 선생을 올바로 못 가르치 가지고 그것이 망한 거잖아 교육제도가 그러니까 필요 없는 까드도 엄청나게 많은 거야잉 자 우리가 어떻게 정규 대학에서 그 과정을 이수하려면 강사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이 과정을 이수하려면 이 가정에서 우리 육경대 졸업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각 지역에서 우리는 육경의 지혜에서 이 육경대학을 운영하는 거야. 무슨 얘기겠지? 거기서 우리가 수배돼갖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이 학교를 보내는 거야. 자, 그거는 학교하고 회박이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언제든지 할수 있겠지. 지금 우리 조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지 언제든지 할수 있고. 어? 그 학교 가갖고 그 안에 있는 대학도 만들 수도 있어요. 얼마 안 갔어.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뒷받침을 못 하니까 그걸 못 하기 때문에 이 육경 대학은 각 지역에서 우리가 육경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면 이 지혜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된다. 그죠? 그것을 나중에 좀다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자 육경대학을 육경대학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우리가 각 지에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이, 이것이 필요 명상센터는 그렇고 복용원들은 어떻게 절이 되겠죠. 절 그래서 이 복용원이라든지 절이든지 사찰이든지 교회든 상관없다. 이런 것들이 뭉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육경의 회원 대표적인 대선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종단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육경에 안에서 그 그룹들, 그룹들끼리 만들어 갖고 그 사업은 거기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이 스포트만 하고 항문적으로 지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 그것이 이제 진행되고, 이제는 육경대학이 진행되어 간다. 그죠? 자, 이것이 우리는 대표적인 우리는 사업인데, 이게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있다. 자, 그러면 육경 지휘에서 이게서 어떻게 어이? 체계적인 이 관리가 안 되잖아. 그죠? 관리가 안 되겠지. 왜? 자격증이 문제다. 보수 교육도 자격, 자격 그 대상자를 평가도 해야 되고 저희들은 만들냐면 뭐 앞으로 육경해원은 강사들도 계속 평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자격 그 이수 과정도 항상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수리 힐링 사단법인 수리 힐링 그런데 우리가 준비는 해는 준비는 참 많이 했다. 그죠? 준비는 하 해놓고 아직까지 지적을 못 시켰으니까 시리상담협회에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육경대학이 하면 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예요. 자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육경대학을 인수한 사람들이 정규교육을 여기서 시키는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자격 검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격 검증이라는 것은, 자격 검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옥이 이, 이 분야를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감옥들이 있어요. 이게 되시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대표적으로 사주도, 배울 사람 사주도 배워야 되지, 심리학도 배워야 되지, 심리학도 엄청난 많은 양이지. 거기서 성명학도 배야 되지 이 가정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종교학도 배야 되지 그 다음에 육경도 배야 되지 이런 경도 해야 되지 순능가정도 해야 되지 이런 감옥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가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나갈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영위하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업에 도전하는 거야. 누구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도 인력 창출도 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도 인력 창출을 해야 돼. 지금은 단지 우리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니, 시작도 채, 시작도 채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사람도, 내가 가르친 사람들은 한계다, 이 말이야. 왜? 내가 술이 사주로 접근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4주 8차 하는 사람들만 모여고 이게 힘든 되겠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는 사업적으로 본격적으로 가게 될게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내 공개를 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할 수도 없으니까 여기도 무한한 사업들이 아주 많이 펼쳐돼 있어요. 이것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사업권은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매출도 늘어거고 그러면 이력이 엄청나게 만들어지겠죠. 그 동안에는 우리가 출범을 하기 에,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지만은 이제는 이것이 이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지네 그러면 이 사업권이 누가 가지게 되겠어요? 이 사업권을 누가 가지게 되겠노이 육개계에서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격증은 누가 가지겠는? 이 사단법인에서 우리는 체계적으로 다 가지게 돼요. 사건은 저쪽에서. 그러면 사단법인은 누가 미기 살려야 되나 육경에서 미기 살려야 돼. 그지 자, 그래서 육경회가 본격적으로 출발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단계단계별로 우리는 어떻게 묶고살 것인지도 알아야 될 거잖아. 그죠? 이 단계단계별로 이 사업을 진계를해 나가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걸 배워갖고 상담을 한다, 이걸 뽑아갖고 뭐 타로 캐슬을 한다, 이런 거는 이 사업도 아니다, 이게. 이거. 이거는 자기 개인적인 명예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게, 그건 본격적인 사업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일관성 있게 이제 진행을 해놔요. 자, 그동안에 내가 이제, db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고, 그치? 책도 완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전도 우리가 완성을 다 했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유튜브도 한 3개월, 이제 4개월째네. 4개월째, 이제 유튜브도 돌어가 내가 지금 실력이 없어갖고, 좀, 원활히 다 못하지만, 연습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그지 그래서 유튜브도 오픈이 다되있고그 다음에 조만간에 또 네이버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 여러가지가 이제 다 복합적으로, 기본적인 인프라는 이제서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애초에 연습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인자는 대승사의 지리산 지리산을 우리는 어떻게야? 천부경 6급인 브레미션 명상 도시로 만드는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다. 가장 그때난 것이. 그래서 우리 교에 육격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런 목표를 가져야 된다. 자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에서 손을 다뗀 사람들. 자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나?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할수 있는 사람, 정말로 진심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정도, 정행, 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부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 수용하는 육경 회원에서 우리는 여기에 대표도 넣고 사장도 넣고 나중에 가다 보면 회장도 넣고 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그러면 응? 나중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이 규모들이 정말로 대단해지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라가 뭐 내일 좋은 날이 있을 수도 있다. 그제 내일이 아주 중요한 날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또 획기적인 한 해가 어? 하루가 될 수도 있는데 또자칫하다면또 또 이것이 엎어지 갖고 또 문제도 있지만은 이제 이것이 획기적으로 잘 번창이 되고, 우리가 이것을 나아가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 꿀뚝산업 필요 없다. 꿀뚝 필요 없다. 꿀뚝산업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안 해도 된다는, 응? 그, 그,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미래를 먹고 사는 이 물거리가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태백산과 태백산과 지리산에 우리는 텃밭을 채우는 거예요. 명산센터를, 명산센터와 우리가 이 이 근거지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 대전에는 겨우도기회해 되지만 이 가운데 이 수리 힐링 상담 회패를 우리는 근거지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린 시스템도 다 됐고 경전도 다 풀리 있고 책도 다 놓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이것만 만들어 가지고 출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업에는 어떻게 우리가 일반 사람 내 좋아갖고 천부경 좋아갖고 올때 이것을 제가 여기서는 하나 내가 미리 이야기를 할게요 천부경은 미래의 뭘거리다 우리나라를 국부다 국부 우리나라의 미래의 글이기 때문에 오갖고 사업 능력도 없는데 욕심만 갖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지마 내가 그 사업을 전개를 안해더라도 그런 사람인테는 능겨줄 수가 없습니까? <웃음> 그래서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유능한 능력을 갖추고 온 사람들인데 그리고 우리가 수리사조로 풀어가지고 어? 성공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데넘어갈 것이다. 온다고 해갖고 돈 갖고 온다고 해갖고 이게 절대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회원들이 어디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묵고 살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볼수 있어요. 자, 여기서 묵고 살든지, 여기서 묵고 살든지, 여기서 묵고 살든지, 여기서 묵고 살든지, 여기서 묵고 살든지, 내가 사업을 해갖고 묵고 살든지,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다. 여기, 그니까 여기 있어갖고 수리사주 하나배하나 놓고 저것이 내 통째로 내인데 다 왔다고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는 전문적으로 가게 돼 지금까지는. 전문적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중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전문적으로 하나 그리고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갈수 있지만 이제는 이것이 철, 철, 철저한 응?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 나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잖아요 이제 준비도 돼갖고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 에 9년을 흘리고 딱 10년째 한 주기가 흐르고 이제 첫 해의 주기가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회는 우리가 훌륭한 우리가 경영진도 좀 초빙을 해야 되겠죠 그지자 이거 하다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나올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어떻게 한 곳에 모일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지혜라든지 이 지부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전개가 되면 더 낫겠지 그지자 그래서 이것은 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고자 하는 그 샘플을 먼저 만들어 갈게요. 각자 지금 다 만들고 있다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가겠지. 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모든 이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이렇게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힘들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어떻게 이 수련사의 길을 가는 사람과 이 강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부족하다, 그지 그래서 한 명, 두 명은 생기겠지만은 이것이 좀 부족하니까 이것을 만들어가는, 전략적으로 빨리 만들어가는 방법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규모가 갖춰지거나 하게 되게 되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상봉사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항상, 어, 자기 사업, 그 다음에 하나의 직군으로서 출발하는 이큰 테두리가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좀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것이 모두 동시에 다 출발하기는 힘들고 하나씩 하나씩 전개가 되고 각 지역별로 하나씩 우리가 탄생을 하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는 5월 26일을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5월 26일 날 한번 우리가 천재가 어떤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보고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육경에는 육경의 회원들은 정규 강좌와 더불어서 어, 중점적으로 우리는 어, 자기 수양이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게 될 거예요 기도와 종교의 이런 개념들을 다 가르치고 거기에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어떤 기도가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 기도는, 기도는 어떤 것이 기도인지, 그 다음에 기도명이 왜 나왔는가, 어떤 때 어떤 기도를 해면서 내가 이것을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일반 생활에서 내가 좀더 편하고, 어려움을, 난간을 극복하고, 개운해 나가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나아가고, 나가서좀더 행복해지는 것이 육경회원이다임 자, 이, 이 회원들은, 그러나 이, 이 사업을 전개하고,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일반 사람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 부분에는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강사가 되든지 수련사가 되든지 내가 어떻게 실력이 많든지 각 지역에서 내가 경영을 잘할수 있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가는 거길 그 선택하도록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바운다리가 정착을 되고 되게 되면. 나는 또 다른 세계에서 도전을, 또 다른 세계에서 이 도전을 하러 가야 된다잉, 거지 왜? 여기서, 여기서 정착하는 것은, 이 정말로 이 아까운 것을 이전 세계에 펼치지 못한다면, 그거는 힘든 거니까, 그지? 그래서, 올해가 원년 첫 해인데, 이 세계로 펼칠 때까지 내가 몇 년이 그리지는 모르겠어요. 그, 그러나 내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빠른 시간에, 빠르게 진척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천부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각자 우리가 먼저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부터 먼저 찾아냈다. 그지 그중에서 자기의 행복이라는 것은내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제일 행복한 사람, 첫 번째 행복이에요. 그지두 번째는 어떻게 내 가정을 잘 꾸려가서 행복해지는 거, 그 다음에 좀더 나아가게 되면 사회를... 응, 그래서, 우리 행복해지는 거. 그것이 최고니까, 그제?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분야를,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겠다.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누구 말때 아, 나는 뭐, 어, 다른 데 가, 다른 데 가서 다 실패하고, 다 속고 오가지고, 여워갖고, 또 하면, 다른 사람 속하면겠다 천만 에 이제. 여기는, 그런 사람인데 속힐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뻔하게 뭐뭐 손에 들고 있잖아. <웃음> 자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일 1차적으로 교육을 이렇게 할 거예요. 일반인들인데 교육. 일반인들은 육경 교육을 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우리는 선임이나 어? 무당이나 포교사들이나 이런 것은 절을 운영할 수 있는 교회는 별도지만은 저를 운영할 수 있는 이 교육을 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는 포폴스 사업을 먹고 살기 위해서 상담실이 되든, 이런 것이 되든, 이것을 운영할 수, 커피숍이든 되든,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는 강사를 우리 양성하는 거예요. 자, 이 강사는 얼마나 많은 강사들이 필 육경대학에서 있는 강사, 명상은 우리는 명상 트레이너 강사, 종교적인 것은 수련 강사, 여기는 앞으로 대학까지 연계해야 되겠기엔 대학교 교수 요원들까지 그럼 여기는 엄마나 많은 또 분야들이 많잖아요 지금 의 기존의 분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음, 이분야가또 연계도 될수 있겠죠 이? 내려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음? 육경대학에서 우리는 멘토링 가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심리학하고 어찌 보게 되면 심리학하고도 금방 천목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내가 지금 심리학에서 이제 어제부터 잠깐 교육을 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점에 이것이 순식간에 합쳐질 수도 있어요 또 우리끼리 맡아 갈 필요도 없다 이거지 그게 있으면 싹 같이 더 좋은 게 있으면 합쳐야지 기계가 기계가 더전기넣으면그 기계를 써야지 그죠 그러니까 학군도 그것이 더나왔으면 그것을 접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타로카드가 더 맞으면 숫자로 다 풀어가는 거지. 그타로카다아에 심리만 하더라도 엄청난 감옥들이 있잖아. 그지? 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가기 때문에 이 가정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소모될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나와서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명상도 하고, 종교도 하고,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있겠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 막 가르치갖고, 쳐갖고, 처이나 봐주고, 이런 개념을 수리사주를 생각하면 아닌데, 이미. 그거하고는 차원이, 애초부터 차원이 다른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주 파는 거, 이런 거는, 이 포폴스 사업 안에 이 조그만한 거, 요한 부분이, 그 사주 명리를, 음, 사주 풀어갖고 상담해주고, 카운셀링 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받아 안들있으면 좋겠고, 그러면, 꿈을 가지고 있는 좀 젊은 친구들이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된다. 그래서 어쩌면 어 이제 동아리 같은 게 대학교 동아리 같은 데 있으면 우리가 강의를 할수 있는 사람은 가서 강의를 해주고 내가 가서라도 어? 무료로 또 동아리에는 대학교 동아리에는 무료로 기본 교육을 내가 교육을 시키주려고 하는 동아리 팀들이. 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양성을 해 나가게 되게 되면 육경계는, 천부경 육경계는 정말로 얼마 안 가서, 응? 어? 사회를 위해서 정말로 봉사하는 단체 겸, 사업 겸, 우리가 사회에 기여하는이 공로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도전을 이제부터 5월 26일 이후부터다. 그래서 6월, 6월 달부터 여기에 도전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 범주 내에서 각 분야별로 몇 명의 인원이라도 양성을 시켜나가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샘플로. 이 분야들은 샘플로 하나씩은 우리 만들어야 되겠네. 그제? 그래서 6월 달부터는 이거 하나 하나씩을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어 가고 걸쳐가서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역에 이거는 큰 틀이고 큰 틀이고 이제는 각 지역에서 내가 사업을 하면 어떻게 묶어 살 것인가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사무실을 하나 내도 사무실 경기도 들어갈 것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지혜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역할이 또 필요할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어, 지금부터는 한 5분만 씻다가 5분만 씻다가 우리가 개인이 먹고 살수 있는 방법 내가 지혜가 먹고 살수 있는 방법 어? 이것을 상세하게 한번 푸는 그런 가정을 하고 우리가 지금 음, 이전제를 끝나고 나게 되게 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모집을 해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할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게요 네. 그래서 딱 5분만 씻다가 10분 10분 딱었다가자 이제 이어서 2부 강좌를 또 시작합시다 자이 천부경 6경회가 출범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어떤 것을 진행할 것인지 우리는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게 뭐 사업이라면 좀 그하고 육경회가 만들어지 가는데, 이 개인적으로, 자, 이 단체는, 단체는 좀 기다려야 되겠죠. 개인지 없으니까, 출발을 안 했으니까, 단체가 있을 수도 없으니까. 자, 이제부터는 이 개인적으로 우리는 출발을 각기에게 샘플을 먼저 구성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봉사도 하면서 내가 남이 어려운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한번 챙겨 보는 겁니다. 자 개인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단적으로 이. 포교원이면 절 이런 것이 되겠죠 그렇지 지금 절에서는 우리 참선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상과, 중, 명상과 관련돼갖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포교 역할을 할수 있는 이런 어, 절과 연대해갖고 절에서 우리 할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교육해가지고 열심히 거기를 그 올바르게 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면서 자기는 거기서 어, 경영에 도움이 되고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개인이에요. 일단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제? 먹고 사는 것도 우리 거짓말 해가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하고. 첫 번째는 보용이 필요하고, 그제? 그 다음에는, 얘는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명상센터가 우리가 있겠죠. 명상센터는 여러분들의 기존의 명상센터와는 달리 우리는 브레인 미션 명상센터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해요. 자, 명상은 종교적인 그런 것 말고 여기서는 우리는 멘토링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렇게 멘토링이라 그것은 어? 태아 교육부터 임신 임신 이후부터 태교부터 시작해서 아기들이 엄마들이 아기를 키우 가는 가정, 아기를 키워서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교육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사춘기의 이 극복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이 멘토링, 결혼, 결혼하기 전까지의 우리는 카운셀링을 담당할 수 있으면서, 어? 멘토링, 명상을 진행해 나가기 위한 이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는 이 명상센터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자, 누구말따 일반 사람, 종교적인 것은 이 이런 길에서 아무 데서나 이거는 교육만 있는 것이지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명상센터가 우리가 포교원과 명상센터가 있고 여기에 이제는 이런 교육센터를 이제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육경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 교육 자격권 응? 어? 시험을 테스트해 가지고 강사 자격증이 부여된다면 정말로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는 이 교육센터 거를 한 개씩 넘겨주는 거예요. 각 분야별로.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이 포폴스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상담실 부분인데 상담실은 우리가 개별적인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육경의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육경에서 허가는 해줘야 되겠지. 그제? 정식적으로 교육을 받고 정식적으로 이특급권을 쓰고 정식적으로 이런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육경에서 아마 부게하게될 거예요. 자, 이것은, 이거는 주로 우리는 명상, 종교 명상, 기도, 우리는 개운, 뭐, 재, 이런 거 하게 되게 돼이 포교원 속에는 우리는 선임이라든지,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무당이라든지, 우리는 포교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간정을 하겠지, 그제임? 자, 이거는 일반 인대에서는 안 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저 대선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 교육을 한번 시켜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우린 부분들이 자꾸 생길 거니까. 그러면 그 지역을 나눠서 우리는 스님은 이쪽에, 에? 전문 무당 교육은 이쪽에, 그 다음에 포교사 이쪽, 가정은 이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문적으로 할 거예요. 자, 명상 멘토링은 우리가 명상 트레이너를 양성하는 거예요. 명상 트레이너를 양성해갖고 일반 사람들이 생활 명상을 할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생활 명상, 집에서 생활 명상하고 필요시에는 어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애기들의 멘토링과 애기들의 우리는 태교, 애기들의 진로상담 그 다음에 성격 힐링 이런 분야를 우리는 담당하게 하자는 거다. 너무만 쪼개 보면 아무 탑이 없으니까요. 저라에 우리는 교육센터에서는 앞으로 이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도 있고 성명학도 있고 풍수도 있고 뭐 타로 카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교육센터 이거는 최종 안은 우리가 사단법인 수리힐링협회에서 한다고 그랬다 그지? 이 자격 검증은 이 상담협회에서 우리 하게 되는데 여기는 수리, 힐링협회 상담 우리가 요원들은 요원들은 누가 되겠노? 이 교육센터 강사들이 될 거다. 그치? 이 사람들이 자격 검증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단계별로 이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 이 자격을 응시하는 거. 여기서 협회에서는 일반교육 그거 뭐고 시험을 치기 위한 교육은 안할 거라 이 말이야. 이, 이 자격시험 교육만 하게 돼. 자격증, 우리 보수교육, 이런 것만 하게 돼. 자, 그러면 교육센터에서, 각 지역 교육, 교육센터에서 우리가 상급 강사, 상급을 가르치는 강사가 그 지역에서 교육시키갖고 이로 올려보내는 거야. 심취로 보내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육센터는 이게 강사 위주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야. 자, 이것이 큰 4개의 그룹이라는 거다. 그럼 이거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육경에 이제 요원이 되겠지, 그지? 육경에서 모든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가권을 거기서 받았기, 육경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때 육경에가 완성이 되게 되게 되면 내가 있을 필요도 없잖아, 그지? 육경에서 전부 다 이제 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육경의 요원들은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육경에 이사가 될 것이고, 육경회를 운영하는 경영진이 될 것이라는 거다.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와 더불어서, 이거 한 개는 남아있어요. 여기에 휩살, 자격증이 여기에 휩살리면 안 되니까. 자,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지금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에서 우리가 명상원과 함께 준비를 해 나갈 가정이에요. 이거는. 아직까지 안 됐으니까. 이것이 이제 있고, 이 육경회는 어디 갈지 모르겠다. 그지? 나중에 뭐 응? 그러면 이것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나중에 지혜가 운영되는거죠. 자 거기 보게 되면 우리는 육경의 일반강자, 육경의 육경대학강자, 육경의 수련사강자, 육경의 강사강자를 우리가 저기서 우리가 도맡아 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지혜의 이런 관리 활동들이 굉장히 뛰어나게 될거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직업적으로 전문 직업이 최고의 상당 카운셀로서의 그 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참부다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자 누구만 일단 이거 갖고 엄마 상담하는데 해갖고 상담하는 거 갖고, 갖고 돈 벌겠다 이게 그거는 논리상으로 답이 없는 상담이에요 그거 갖고 뭐이 엉망금 벌겠다 이건 무슨 거짓말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체계적으로 이거 하면서 내가 개별적으로 하는 일 육경에서 하는 업무 그 다음에 이것이 종합적으로 협회와 연관돼서 하는 부분 여기서 우리는 지혜 들려서자 각자 우리는 할게 있죠 경영에 가는 사람 사업으로 가는 사람 우리는 강사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표적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열심히 해갖고 내가 이것을 하면서 여기에 관여하십시오 이? 여기에 관여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야 됩니다 이? 그리고 여기서 좀더 뛰어난 사람들은 우리는 대학 교수요 영혼으로 대학 교수요 영혼으로 월등하게 뛰어나는 거예요 이? 자, 그러면 내가 자신을 하는 것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 내 생각으로는 10년 안에 빠르면 우리가 조직이 빨리 만들어지고 되게 되고 이것이 보급이 조금 빨리 되게 되게 되면 한 5년 뒤에도 분명히 이 대학 교수 요원들을 쫙 차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문제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문제는 별거 아닌데. 자, 자주간 이 강사. 그러면 내가 강사 상담, 이것만 해보자. 상담실 요원으로서 내가 강사 역할을 하고 자격 검정 이사로 참여해가지고 앞으로는 대학교 가서 내가 강의를 하면서 내가 이 사업을 전개한다면 여러분들은 떳떳하겠지, 그렇지? 여러분 정말로 떳떳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여기서 우리는 조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있어요. 음,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가 트레이닝이 된다면,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45세 이하가, 우리 수진사는 55세라 했다, 그제? 그 이유는 제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45세 이하는 공부만 열심히 하게 되게 되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대학교에서 강사를 하든,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든, 이런 차익전을 갖출 수 있는 응? 응? 충분하게 갖출 수 있을 거예요. 응?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좀더 빨리 갈수 있는 길이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좀 진취적으로 빨리 가겠죠. 응? 자, 그러나 이 많은 부분들을 젊은 사람들에 다 맡길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그 동안에 캐리했던 사람들, 지금 선임들 우리가 또 무당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철학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심리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가운셀러들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되겠지, 그제? 자, 이것을 우리는 본기시인는데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할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음, 이런 일을 하면서, 여기는 우리는, 나중에는 수준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지, 그제? 자, 수준사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이것을 하면서 이 일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최종적으로는 내가 나의 지식들을 남인들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나가는 것이 우리는 더 필요할 거예요. 자 그러면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막 거의 학문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평생할 수 있는 그럴 때가 멀지 않아서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독단적으로 막뭐 우리가 이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복음을 해갖고 그중그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자 무당들은 사찰에 가서 하고, 서림들은 절에서 하고, 목사들은 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선생님들은 학교가서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유치원 선생님들은 어떻게 유치원에서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복을 하게 되게 되면 이 학문의 진가와 이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이 방식은 기존의 그것보다는 차원이 달리하는 그런 새로운 산업군으로 이렇게 촥 펼쳐질 거예요 그거는 제가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 그러면 우리가 큰 그룹을 하나 보자고요. 이 지역에서도 우리는 강력, 강력 지혜라고 하나 보자. 만약에 그러면 이 혼자서 하는 이런 부분 가지고는 이 스포트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강력 지혜 같은데는 이게는 교육 센터도 있고 여기는 명상 센터도 있고 교육 센터도 있고 상담실도 여러 개 있을 것이요. 여기는 어떻게 포교원또 인간들 갖고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져 있을 거야, 그제. 자, 그러면 이 그룹 속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들이,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만들어 해결해 줘야 되잖아. 자, 예를 들게 되면 심리학적으로 치료를 하다 보면 병원에서 치료를 못하는 빙의, 신기, 이런 것들도, 정신질인 문제가 생기는 것도, 이거 교체 줘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나 하면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는 수련사들이다. 그죠? 그래서 한 지역에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강력글로에서이 수련사 양성 과정들이 또 필요하게 되겠지 자 그러면 뭐 부산에서 대구에서 강주에서 대전에서 서울에서 인천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야 음 응?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 안 걸리겠네 그지자 이런 과정이 이 수련사는 어떻게 모든 일을 앞으로 다 해야 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모든 걸 돼야 되는 거야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공부 안하고 어? 그 공부시간이 꼬퍽꼬퍽 졸고 이렇게 공부하면 그건 첨자 탈락이고 <웃음>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내가 그 지역에서 최고의 일인자 상담은 솔직히 말해 전대 가 갖고 사주 상담 심리 상담하는 거는 그거는 솔직히 해서 수준, 수준이 아주 낮은 거야 이? 그거는 기초 수준이고 우리는 그 단계에서 넘어서 갖고 이렇게 인력을 정말로 훌륭한 제자도 양성해 가고 이런 사람들이 또 키워 가지고 그 양성된 제자들이 또 학교 가서 젊은 사람들도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논문도 쓰고 세계적으로 우리 또 펼쳐 나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아, 내가 요것만 나가고 요것이 비법이라고 앉아갖고, 모르는 사람 오는데, 수, 거짓말이나 해서, 이래. 이런 사람들은, 이육경 자기 소질만 좀 없다. 응?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올바라고. 학문이 아닌 것 같고, 학교 가서 가르치겠나? 학문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교육센터에서 가르치겠나? 안 되지?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지, 그죠? 아, 자, 차려야 되겠나? 안 차려야 되겠 흐리멍텅하 공부하면 안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종교적인 개념으로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멘토링과 명상으로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이 교육센터로 가는 사람 우리가 일반 상담을 위해서 이렇게 수련사의 길을 또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략적으로 학문이 얼마나 많은 학문들이 있으면 있어야 많이 될 것인가? 그러면 강사가 얼마나 많아야 돼 있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그 인재들을 얼마나 이 앞으로 이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학교에서 이 위치를 점할지 우리는 잠깐 한술터보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웃음> 우선적으로 이 저작권과 특허권이 걸려 있는 것을 우리는 아 육경에, 그러면, 무슨 재산이 있어야 육경에 올 거잖아. 아무 재산도 없는, 없는데, 이게 육경에 오겠나, 그쵸? 뭘 갖고 말 거야, 잉? 자, 그래서, 이 저작권과 이 특허권, 이 응? 이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살펴보자. 그럼, 뭘 그리가 그러니까 있어야 내가 여기서 우리 위치를 점할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수리, 사주. 이거 아무나 서면 안 되겠지? 앞으로는 육경해원이 알기때이 말도 못쓰는 거야. 이? 알겠지? 네. 자, 수리, 심리. 서겠나? 못 서겠나? 못 서겠지? 수리, 힐링. 서겠나? 못 서겠나? 운명과 운세. 서겠나? 못 서겠나? 가 운명이 이렇게 니운명가 운명과 운세는 운명만 쓰는 거는 내가 제대로는 몰하지만은운명가 운세는 내 특허야. 아, 그래요? 그건 몰랐네요. 운명가 아, 운세는 아, 특큰데 그, 어디 가서 의미가 없는 같 뭐. 운명가운세는그 굳이 가 운명가 없는 같 의미가 없을 것 같나? 네. 아, 잘모르겠어몰랐서 그런지. 자. 소 자, 수리, 성명학, 서겠나, 못 서겠나? 내 지금까지, 뭐, 한 말도 안 하지만은, 육경애가 본격적으로 도이되게 되게 되면, 음, 저 함부로 못쓴다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내가 이야기 안 하겠지만, 육경애 나중에, 그, 임원진들이, 육경애 임원진들이 가만히 두겠나? 안 두겠지? 나는 이것을 육경회는 넘길 거니까. 아이? 자, 여기 또 뭐가 있나 천부경 타로카드.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저작권이 얼마나 많겠나, 그죠 자, 여기에 강사 한 명씩만, 한 과목에 한 과목에 한 개씩 한 명씩만 만들어 봐라. 그 수가 몇 명이겠나? 그러면 각 지역별로 한 명씩이 필요하다면 그 인원이 얼마나 되겠나? 그죠그 인력은 정말로 앞으로 상상이 못할 거대한 그미끄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저작권과 특허권, 그리고 브레이미션 또못 쓴다 이 말이에요. 브레이미션 또특허무을뭐이 지금까지 이 명상이라는 이것이 학문적으로 안 잡혔잖아. 세계적으로 이 명상은 세계적으로 펼쳐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동안에는 학문적인 기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명상과학 이론이 앞으로 세월이 좀 지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수리사주가 9년이 됐으니까 이렇게 평정을 했잖아 9년이 지나야 평정이 되는데 저 명상과학이론 또 9년만 지나면 평정을 안 하겠나 그치? 평정이 될 거고 그러면 이런 두뇌심리학 두뇌, 뇌과학 이런 분야도 엄청난 속도로 빨라질 거래 말이야 그럼 나중에 한번 봐봐 저 명상과학이론을 내가 책을썼이 말이야 다음에 그 동안에 만 내가 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명상한다 해가지고, 이 이론에서 이 이론을 설 수, 응? 어? 함부로 뺏겨서 쓰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세계적인, 모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모두가 세계 최초의 이론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뭐, 내가 뭐, 말안 하고 이랬지만은, 이육경에가 거대한 집단으로 이렇게 학문적인 기반을 닦아가게 되게 되면 여기는 어마어마한, 이런 뭐 제품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력지역이 되게 되면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정말로 욕심을 가지지 말고 각 분야에서만 일인자만 되라는 거다. 우리는 한계의 학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야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분야, 내가 제일 잘하는 분야에서 단한 개만 1등이 되라. 그리고 그 지역에서만 1등이 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남인 데 봉사하고 내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풍부하게 생활을 해나가고 행복한 이런 생활을 할수 있는 것이 어쩌면 이천부경 육경인지 모른다. 그 기존에서 이제 갖고 내가 참여해 갖고 내가 뒷다리 한개 사고, 뭔가 연기해 갖고 내가 수익을 창출해. 우리는 여기서 자체 내에서 모든 것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어요. 내무을살 수가 있는 거다. 어디 가서 비해 갖고 뭐 출타기 해 갖고 어디 로비나 해 가지고 어디 뭐 지징하려고 로비나 하고 이런 거 아무 필요 없다. 나는 무조건 한 분야만 1등만 되면 된다. 1등만. 오케이? 예. 1등만 되면 되기 때문에 이 1등이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노력을 해나가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5월 2 6일날 이게 관심 있는 사람은 5월 26일에 함량의 대승사로 오십시오. 우리 천재할 때그 이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 개씩 각 지역별로 한 개씩이라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게 될 과정을 응? 거쳐갈게요. 응?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은 이제는 준비만 해온 단계고, 이제는 하나씩 펼쳐가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좌우지간 각 분야에서 내가 이거 순간에 놔놓고 내가 뭐 어디가서 상담 잘하려고 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하나를 가르쳐 주게 되면, 이것에, 이 분야에서는 내가 완벽한 1인자가 돼갖고 이것을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한번,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노력해도 답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문제가 당연히 있겠지? 그럼면 어둡는 거 없다. 자기가 노력해갖고 해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6개월을 잠깐 소개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부터는 우리가 또진행해야 하는 것이 이만큼이니까 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5월 26일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도 많으니까 열심히 해나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